음, 안녕하세요. 어, 저기 호박이요. 이 호박 가지고 이 호박 볶음을 한게 아니고 호박 음, 나물 무침을 할 거예요. 깔끔하게. 요새는 뭐 호박 가지 오이가 대세잖아요. 보통 호박은 그 새우젓 넣고 볶으는데 나는 오늘은 그냥 기름 들어가면 느끼하니까 깔끔하게 무침 나물을 할 거예요. 찬물에 소금 한 큰술 넣어주고 살짝만 데쳐주는 거예요. 풋내 안날 정도로. 한 1분 정도만 데쳐서 찬물로 이동. 살짝 짜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이제 물이 생기니까. 적당히 이 정도 반파 아 반개 정도 넣어주고 홍고추 한개 이거는 색깔 이쁘라고 넣는 거예요. 국간장 조금 넣어주고 국간장만 넣으면 색깔이 까매지니까 소금을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. 깨, 마늘 홍기름 향이 맞나? 좀 보고 삼삼하이딱 됐네 음, 호박 이게 나물무침이 안생했어요 이렇게 해서 밥 비벼먹을때 넣어서 비벼먹고 깔끔하니 느끼하지 않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